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렌티 뽑기 약 2,000 다이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2,000 다이아 뽑기인데 2 0 0기를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오늘 선기사단의 기사단장님 대리 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뽑기의 목표는 발렌티 필살기 풀업입니다. 풀업 얼른 해드리고 다이아를 최대한 많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뽑기의 신 대신 구스 출발! 구스. 비록 제 뽑기는... 어, 개마... <웃음> 보셨죠? 개망에서 확정권으로 딸랑 하나 받았지만 어, 또 대리뽑기는 제가 또 다른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가볍게 어, 비기는 정도로 출발을 해봅니다. 아... 안 떴고요. 자. 가, 보자 가보자. 가보자. 야, 오늘 계정 총알 많다. 총알 많아. 총알이 많을 때는 또 이게 또, 어? 파워가 좋아가지고 잘 뽑고 빨리 빠지더라고요. 야, 나뭇가지네. 스킵 가고요 어, 도겟 나왔어요, 여러분. 도겟, 도겟. <웃음> 자, 세번째 뽑기. 다이아 한 개로 뽑습니다. 한 개. 뭐 거의 무료 뽑기 같은 느낌으로. 1 1 뽑을 한다. 자, 어, 리지의 검. 눈 반짝였고. 튕겨내고. 야, 이번에 벌써 뽑네. 아 어, 이번에. 오케이. 뽑습니다. 이번 빰. 끝내주지. 빰. 자, 가자. 가볍게. 치았지? 헬 블레이저! 이겼구요 봐봐! 봐봐! 봐봐! <웃음> 야! 어찌, 어찌, 어찌? 야! 요, 바로, 바로, 첫번째 아! 불타오른다, 불타오른다 니 때문에, 임마. 자스가. 자, 스텝 퍼 자, 리지의 검이고, 뒤에 날씨 괜찮고, 자, 오늘 맞춰보자, 한번. 아, 맞구나, 뒹굴고. 아, 노란색이고, 아이, 좋네. 아, 비기구요비기구요 됐다, 임마. 잘해드려야 된다, 오늘. 자, 스텝5. 자, 눈 반짝 이고리지이 검은 거, 마시라 최대 한게 이번에 뚫었다. 아, 이번에 뚫겠다. 자, 아 맞았으나, 딛고, 이어서기 자, 한번 보여드려야지. 뚫, 아, 당겼어요. 색깔 좋고, 클라스 한번 보여드리자. 바로 그냥, 뚫어. 어? 오케이! 하하하! <웃음> 하하하하! <웃음> 아, 그럼, 그럼. 어, 그런 거지. 야 야, 이게 내가 내가 이제 진짜 내가 대리뽑기의 대신인가봐 내거는 죽어도 안나와 내거는 안나오고 대리뽑기만 했다 무조건 띄운다고 내가 아니, 그렇게 안나오더니 바로 덕뿐에예 벌써 하나 뽑았어요 도대체 왜그런걸까요 도대체 내것도좀제다 잘달라고 인마 내것도좀 자세가 <웃음> 절대 화난거 아니에요 화가난건 없어 내가 화가나진 않는데 어? 로스트베인이다 승계랭 방금 성공했었나요? 야 이거 또 뚫는데? 어야 색깔 봐봐 야 이거 풀카운터다 봐봐 아이. 봐 내가 자세 잡고 있게 자세 잡고 있게 홀! 카트터 이제 뭐 내가 딱느낌 바로 아프네. 뽑기 경력 이제 어몇 년째 내가 뽑기 경력이 지금. 오, 오, 오, 데스피어스. 네가 몇년이냐자 여러분 데스피어스는 일반 영웅 뽑기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나옵니다. 예, 그냥 나온는 놈이야 임마 이거. 자, 다이어한 개짜리 계속해서 갑니다. 자, 일단 비겠고요 아. 자, 스텝파 나뭇가지 스킵 에이드 차라리 스킵 신공으로 충격파를 날립니다. 자, 스텝9! 어저께 제 뽑기에서 스텝9에 제가 풀카운트 한번 쳤지. 어. 아, 칼이 부러졌네. 자, 노란색, 아 파, 파란색. 어비기고요요 정도인데 비기고 나쁘지 않았어. 아 나빴어 자 이번에 확정 하나 받게 되겠고요 이왕이면 하나 뜨고 확정권도 받고 이러면 좋단 말이야 어, 이게 뜨는거하고 확정권 하고는 별개라 확정권은 보너스면 주는거고 요거는 요거대로 뽑기다 색깔 좋았고요 방금 비기고 비기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SSR 나오면서 확정권도 받는다 노! 오케이 오케이, 와, 와 도와났다, 도와났다. 아, 내가 진짜 와, 내가 진짜 와, 내가 대립뽑기에 무슨 뭐, 야,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저는 어, 저는 어저께 요 요거 요거 확정까지 가는 동안 확정만 남았는데, 어? 선 기사 단장님 거 확정까지 오는 사이에 세개세 3개. 개를 보면 되겠죠? 두 명은 뽑았고 확정 거들 하나 더 받고, 어이 정도면 클라스 미쳤는데? 봐봐, 확정 끝까지, 오케이? 녹화 들어간 지 13분 만에 벌써. 자, 중간 스코어 가봅시다. 와, 내가? 이게 미쳤겠네 완전히. 데스피어스도 없으셨네. 도겟도 없으셨고. 야, 제가 도감 뉴 뜬거 뉴 뭡니까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니들좀나와봐봐이 괴물아. <웃음> 형 지금 흥분했다고 얼마. <웃음> 어디서 <웃음> 이러고 있어. 자, 자 필살기가 갑니다 자, 풀업 해달라고 하셨고요. 자, 3 렙까지 온 상태. 4,5,6... 아세 명만 더 뽑으면 되는 세 명만. 세명또 아, 금방 뽑죠. 예, 오늘 어이 뭐 영상 분량이 안, 안 나올 정도로 빠른데 뭐 지금. 다른 사람 거잘 뽑아주는 더 나은 것 같아. 자, 아, 진짜로. 왜냐면 내 거는 내가 망하면, 에이씨, 내가 한몇시만원 거금해야 되겠네. 물론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근데 땀분거 받았는데 탈락 망해 먹잖아. 진짜, 진짜 그거는 진땀나요. 아, 진땀나는 상황이 왔네 파란색이지. 지지? 안 지네. 야, 어, 이게 씨. 아, 잘안줘요또내 거는 맨날, 으아! <웃음> 저러 스텝2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임마 나왔네. 임마, 풀코 추가염. 자, 1 다이아 복요 자, 머신어 최대 단계. 튕겨내고. 와, 요거 또 뚫었다. 야, 야, 뚫뚫었더 어, 야, 색깔 좋고 끝났다. 바로 그냥 뚫어법이다. 오케이. 야, 클라스가 오늘 좀 나오니까 되게 좀 뿌듯해. 어, 두 개. 두. <웃음>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오케이. <웃음> 아, 내가 이제 바로 또 뽑아보네. 어, 아, 야, 야, 야, 야, 야! 아, 또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의자를 뒤로 쉐리 난리 뿜네. 야, 와, 근데 진짜 미쳤는데, 내가?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돼? 아이, 아이, 그도 이렇게 안 돼도 돼요. 예, 너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자, 구스야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말, 정말.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솔직히. 야, 미쳤다, 이거. 다이어몇개안 썼는데, 지금. 하나 남았어요, 이제? 어? 자 필살기업 갑니다 4렙 올라가고요 자 5렙 올라갑니다 882% 파열 오 씨. 자스텝퍼 갑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마음 편한게 뭐냐면 조정 안나온다 쳐도 확정 하나 고거 받으면 끝이에요 어? 로스트베인인데 근데? 방금 제번 알비온도 눈 반짝거렸고 뒤에도 반짝거렸던 것 같고 튕겨내기고 또 뚫었다 야. 아니야 풀카운터예요이번에 풀카운터 내가 예언할게 뽑기 경력 좀내자누 이번에... 어? 야 빛나고 야, 확실하다 2게 넣을지도 모른데 긴장하세요. 볼! 카운터! 자, 몇 개? 아, 한 개네.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오늘 영상 퇴근각 나옵니다, 여러분. 퇴근할게요. 아, 아. 아, 이 또, 아, 영상이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하셨네. 나 이게 또, 뽑기시네. <웃음> 뽑기시네. 그, 뜻, 큰 뜻이다. 아, 큰 뜻이다. 이렇게. <웃음> 자, 요거요거도 받아야 되거든.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까지 받읍시다. 요거까지딱 받으면서 발렌티나 탁 덮으면서 딱 퇴근해보자. 따끄 날씨 좋고, 리즈의 검이고, 아, 맞았다. 아, 파란색이다. 요거질것 같아요. 아, 졌다. 풀카운터도 못 치고, 졌어요. 아, 드디어 봤네 망치 10개. 이거는 진짜 비싼 거예요. 방, 망치 10개가 얼마지? 현, 현금으로 사면? 망치 20개에 10만원이네. 그 10개에 5만원. 악성성도 있으니까 뭐 하여튼, 어.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 계속해서 갑니다. 스텝 6. 자, 당기세요. 색깔 좋고요 오, 뚫었어? 이번뚫었지 몰랐어요. 솔직히. 뭐 이래저래 뭐 크게 잘 풀리진 않았었거든. 터! 길라! 오케이. 저리 나오시고. 어어어 어, 어, 그래도 풀로. 풀코, 풀코. 풀코 추가. 자, 1다이아 뽑기. 일다이야복기. 그래. 1다이아 뽑기까지는 또 해줘야지. 꾸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 칼이 부러진네 아, 노란색. 지는데, 이거? 이겼다 그래도. 아, 오케이. 좀안줄락을하네아 나중에 확정권 받고 끝내라, 이거야? 약간 느낌이. 아, 노란색. 또 졌다. 졌다. 오, 야, 뚫, 야 뚫어. 뚫어, 이거? 이걸 뚫어? 진짜 놀랬다네, 진짜. 칼도 부러졌고 색깔도 그랬고 했는데 근데 날씨가 좀 좋았고 몰라 하여튼 또 운이니까 얘 예, 확률이라는 건알 수가 없어 우리가 자 이렇게 오, 와. 릴리아 재앙 릴리아 구릴리아입니다 아! 신 릴리아 없으시네 신 릴리아가 한번 나왔어야지 그러면 와, 아깝다 확률 한번 보자 발렌티가 0.5% 아좀 확률 났네 재앙 릴리아가 0.18 흑막 릴리아가 0.18 봐봐 데, 데스피어스도 0 1 8이나 아까 데스피어스도 뽑아드렸고 제왕 릴리아도 뽑았는데, 흑망 릴리아가 하나 나왔으면 진짜 베스트인데, 오늘. 자, 그러나 신청자분이 원하신 건 발렌티 풀업 빔으로 발렌티만 딱풀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스킵 한 가볍게 가봅시다. 오! 오! 풀코추가 풀코추가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정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이거 뽑으면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죠 풀업 확정이고요 혹시 이 뽑기에서 s s r 로 신딜리아까지 떠주면 이건 완전 레전드로 가는데 자 방금 호크 같이 있었고눈 반짝거렸고 리제검 마시나좀 적당히 들어가고 있고 아 여기서 한대 맞았고요 아 파란색이네 빅기고어 그래 적당하네 빅기겠네아아 아, 이렇게 아쉽게도 신 릴리아 까지는 제가 못 뽑아드렸고 그래도 발렌티 풀업 원하신대로 풀업까지 해드렸습니다 다이어 몇개 썼는지 한번 보자 다이어 몇개 남겨드렸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1496개 남았는데? 아까 약 2000개로 시작했었죠 이거 약 1500개니까 500개만이네 500개 잠깐만요 제가 톡좀 할게요 자이아 1500개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거 필살기 풀업을 할 건데 이거를 니가 누르게 해줄게 오케이 <웃음> 어때? 풀업이야 풀업. 프러비. 정말 세지는 거예요 저 친구가. 자 풀업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어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예 답변 되게 기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헉 수고하셨습니다. 모고 으 있다가 다음에도 한번 연락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아한 표정이네. 자 오늘 이렇게 대박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쿠! 아, 같이 지 呃这要不要把吧但是<笑><笑> <再来吧>? g <笑>啊<笑>